혈당 지수 그레이세믹 인덱스 GI 혈당 상승 속도, 상승 정도와 그다음 인슐린이 반응하나 반응을 유도하는 정도. 쉽게 얘기하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뭐가? 혈당이 피 속에 혈당 농도가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빨리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들어가도록 밀어넣어줍니다. 그러면서 밀어넣어주고 아까 얘기하듯이 인슐린 하는 역할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뭐 지방을 합성을 하려면 지방도 합성하라고 글라이코겐 합성하라면 합성하고 계속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혈당 상승속도 상승속도를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고 거의 한두 시간 정도 동안 혈당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어느 최대 농도에 됐다가 이제 이렇게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전부 그래프로 그리면 밑에 면적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면적을 가지고 혈당 지수라는 값을 구했습니다. 자, 뭘 기준으로? 순수한 포도당을 100이라고 정해놓고 이 포도당보다 더 빨리 혈당이 올라가고 올라갔어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천천히 올라가는지 안 올라간다 그러는 얘기는 그거는 문제가 있지 그죠? 안올 혈당이 있는데 안 올라간다 그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지 우리가 소화 흡수를 해서 혈당으로 공급을 못 해주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건 아니고 일단은 천천히 올라가냐 빨리 올라가버리냐. 빨리 올라가면 은 이슐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빨리 그걸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췌장이 혹사하고 그 높은 상태의 농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은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100이라고 했을 때 비교하여 수치로 표시한 지수입니다. 자, 높은 혈당지수 식품은 낮은 혈당지수의 식품보다 혈당을 더 빨리 상승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혈당지수가 낮을수록 혈당이 느리게 상승하여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극하지 않아. 체지방 합성을 증가시키지 않으니까 좋다. 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은 식이섬유소 함량이 높을수록 혈당지수가 낮아집니다. 그 얘기는 천천히 소화 흡수돼 갈 혈당을 올린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소화 흡수가 빠른 식품은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자, 보세요. 떡 91, 흰밥 86, 구운 감자 85, 뭐, 시리얼, 콘프레이크 81, 수박 72, 뭐, 보리빵 65, 낫죠. 요구르트. 요구르트 그러면 64, 이게 뭐, 당 자체가 크게 없잖아. 뭐 그래서 낮죠 고구마, 뭐, 파인애플, 바나나, 낮다 뭐콩 종류 우유 우유도 거의 뭐 어? 당이 그 그렇게 양이 많지 않잖아 빵뭐 호밀빵 옷이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호밀빵만 나와 있지 그냥 빵 그러면은 흰 밥보다도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버터 많이 넣고 이러면은 혈당지수는 일단 낮게 측정될 수가 있어 자 이거 높은 혈당 지수 식품 중간 낮은 여기 뭐뭐 고기 종류는 없잖아. 단백질 식품은 혈당 지수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 거기에 무슨 그렇게 탄수화물이 들어 있을 게 없잖아. 그죠? 자, 올리고당. 올리고당. 올리고당이 뭐냐? 탄소수 3 내지 10개 단당류로 구성된 오리고당류. 에너지를 거의 생성하지 않습니다. 뭐, 비피더스균 증식 자극하고 장내 환경을 청결히 하고 유지, 변비 방지, 장건강에 유익합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오리고당류는 소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당으로는 작용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탄수화물 대사 마쳤습니다.